처음 며칠간은 매매 원칙에 따라 비교적 안정된 매매 감각을 유지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매매횟 수가 거듭되면서 초심을 잃은 것인지 적시의 손절 타이밍을 놓치고 단시간에 치명타를 잊자 이를 만회하겠다는 복수심에 그만 이성을 잃고 말았네요. 거듭되는 손실의 연속 결국 계좌는 불과 5일 만에 깡통으로 몰리는 결과를 맛보았습니다. 그토록 오랜 세월 주식이란 너무 알게 된 악연으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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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언젠가는 이스라린 고통을 한편의 추억으로 회상하며 환하게 웃을 날이 오겠지요. 1천만원 베팅하다 1개월도 안될 깡통으로 내몰려 참담한 심경일 때 저에게 보내온 고수 두 분의 편지입니다. 컴에 저장해두고 틈틈이 음미하는 내용들인데 마음을 다잡는 의미에서 격려의 편지 보내주신 두분 고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반드시 제기에 성공하겠습니다. 편지 1 안녕하세요 전 아직 성공했다고 할 만큼 말할 수 있는 때도 아니고 고수도 아닙니다. 다만 이 한몸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정도 그정도입니다전 20대를 거의 힘든 객지 생활로 보내고 28살 후반이 되서야 집에 들어왔습니다. 또래에 비해서 일찍 시작한 사회생활과 무수한 객지 생활을 전절하고 밥을 굶어가면서까지 번 돈을 가지고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다가 끼 같은 돈을 다 날렸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시작하기 전에 객지 돌아다니면서도 주식책을 수십권을 몇 번씩 읽고 또 읽고 나서 이만하면 되었다고 생각하고 뛰어들었었는데 말입니다. 냉혹한 주식시장에서 가혹한 현실에 참담한 마음이실 줄잘 알고 있습니다. 가정까지 이루고 계신다면 이중 3중의 고통의 안속이실줄 압니다. 제가 이렇게 답장 메일을 드리는 것은 님에게 매매기법을 가르쳐드리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진정으로 현재의 님에게 손톱만큼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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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그 상태를 유지시켜야 한다. 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전제 몸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나날이 쪼그라든 계좌로 고통받으면서 고통을 잊으려 끊임없이 피워댄 담배. 그리고 소주를 거의 매일 마신 내 몸. 어찌 좋을 리가 있습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 우선 몸부터 추스리자 담배를 끊고 술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집 밖으로 나가서 한 시간씩 매일 달렸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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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복사킬로의 산을 장이 끝나면 거의 매일 올라갔습니다. 한발한발 한발 올라가면서 마음도 정리하고 매매기법도 되새기고 컴퓨터 앞에서 기법을 공부하고 할때 보다 훨씬 정리정돈이 잘 되고 마음속에 확실하게 새겨지더군요. 몇 달이 가자 다시 계좌는 몇 배로 불어나서 1천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후로는 산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산 올라갈 시간의 차트 한번 더 보기로 했습니다. 좀 있으면 이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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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것들이 계좌를 플러스로 만들어주는 주원동력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후 몇 개월의 시간이 흐른 후 나의 최초원금을 모두 회복하고도 더 수익을 내고 있는 계좌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욕심부리지 않고 무리하지도 않고 많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적지 않은 정도의 일당만 벌려고 노력합니다. 조급함은 자신에게 반드시 마이너스로 작용합니다. 주식시장은 내가 죽고도 계속될 테니까요. 시간은 많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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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되실 것 같다는 예감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다 허탈하네요. 정말 피같은 돈이라 하셨는데 아마 온이는 의외로 단순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님께서는 그 이유를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전 그래서 님에게 잠시 맘을 추스린 후에 소액으로 다시장에 복귀하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군요. 주식으로 돈을 버시려면 시장에서 잠시도 눈을 떼서는 안 됩니다. 단지 매매 금액과 횟수의 조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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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말씀을 드려야 도움이 되실지 100만원짜리 계좌로 3개월 동안 버텨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 생존입니다 마음을 비우시고 수익을 내려하지 마시고 손실을 죽이려 노력해보세요 절대로 수익 내시려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를 저절로 느끼게 될 겁니다 그 후에 월간 단위로 일정 기간 수익이 나기 전에는 또 다른 계좌는 건드리지 마세요 100만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수익 모델을 발견하고 원칙을 지키시면 수익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이 냉혹한 게임의 법칙에서 다시 살아나시길 희망하며, 저의 고민이 님에게 독이 아니라, 희망으로 자리 잡으셔서 꼭 다시 헐을 아르시기 바랍니다. 님은 할수 있습니다.